고추가 딱 보이네. 예, 예, 예. 벌써? 예. 뿌리 상태가 지금? 예. 엄청 좋아요? 네. 두달 됐는데? 네. 원래 이 정도 키가 크면은 물줄때막 잡퍼지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잡퍼지지 않더라고요?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요. 우와. 어, 이런 이런데 보세요. 전 <웃음> 생전 처음이에요. 재선으로 해봐도 네. 대관의 대과. 네. 이런 게 지금 줄줄 달려 있는 거잖아요. 줄줄이 달려 있는 거죠. 한 나무에 몇개 달려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세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백육십 개요. 미쳤다. <웃음> <웃음> 고추 지금 언제 지금 정식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1월 9일 날 했어요. 1월 9일? 네네. 아니, 아니, 상태가, 상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저희가 터널을 부직포 터널을 하려고 네. 1월 9일 날 해서 저희는 90일 용모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4월 초에 날씨 봐서 4월 한 5일 정도부터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꽃 피고 있어요. 여기, 여기 꽃망울 맺고 이렇게. 벌써? 네. 딱두달 딱두 됐네? 예, 예, 두달 만에 지금 계셨다고요? 예, 예. 오. 에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심어보니까, 여기에 꽃이, 꽃, 꽃망울이 좀 많이 맺혀가지고, 봄밭으로 나가야 거기서 엄청 마, 많이 열리더라고요. 음. 어, 그래가지고, 그냥 부지포 씌워놓고 두달 정도 있다가 부지포를 벗기거든요? 네. 그럼 이미 거기에 막, 꽉 차가지고 거기에 한 100여 개 이상이 주렁주렁 달려서 네. 고추 하나는 100여 개가 달려요? 예. 네. 아니 저번에도 네. 170개 이렇게 달렸었잖아요. 네. <웃음> 어 이런, 이런 데 보세요. 전 생전 처음이에요. 제 손으로 해봐도 네. 대관에 대관. 네. 이런 게 지금 줄줄 달려 있는 거잖아요. 줄줄이 달려 있는 거죠. 산나무에 몇개 달려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세어볼까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다 열줄 열세 열네 열다 열육 백육십 개요. 미쳤다. <웃음> <웃음> 제 얼굴이 뭐... 올해 뭐또 특별하게 사용할게 있나요? 올해는 이게 어 뭐야 그 뿌리 네. 일단 모든 게 뿌리에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발달을 위해서 랜드콘하고 메소나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줬어요. 랜드콘하고 메소나? 예예. 예뭐 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랜드콘하고 메소나를 주면은 그 뭐야, 비료를 주지 않아도 비분이 딸리지가 않고 뿌리 발달이 좋아서 얘가 이제 봄밭에 갔을 때 뭐라고 해야되나 바로 활착이 된다고 해야되나요 예 음, 아, 그러니까. 네, 보편적으로 봄밭에 나가면 몸살 한다고 해가지고 좀 제일 처음에는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얘가 봄밭에 딱 나가잖아요 그럼 이미 그 다음날 가보면 조금 큰것 같은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았어요. 예 네. 아직은 이게 뿌리가 이런데 이제 지금부터 뿌리 엉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심을 때 보면은 여기가 거의 흙이 안 보이고 다 하얗게. 뿌리로. 음. 뿌리 밝은 미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가지고 랜드콘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 랜드콘이? 예, 예, 예. 아, 예. 그리고 여기, 여기도 꽃도 이렇게 맺었어요. 꽃이, 꽃이 딱 보이네. 예, 예. 예. 아, 벌써? 예. 뿌리 상태가 지금? 예. 엄청 좋아요. 네. 두달 됐는데. 네. 랜드코하고 메터를 왜 권장을 했어요? 일단은 육묘 자체가 굉장히 어린 애들이라서 네. 그 온도하고 수분 스트레스에 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육묘 시설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를 굉장히 제어를 잘 해야 되고 시설도 되게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시던 이 그냥 조그만 요 하우스라서 음. 아무래도 환경적인 그 스트레스가 육묘장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 메소나랑 랜드콘이 들어가면은 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성장을 잘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이제 메소나, 저희 랜드콘 이런 걸 들어간 거고 뭐 요거랑 그냥 정식할 때도 그 침지 처리해서 들어가시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활착이에요. 이 식물이라는 게 그냥 자리를 옮기어서 뿌리를 내는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이제 메소나 음. 랜드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음. 뭐다 같은 원리예요. 이사실 그게 뭐니까 이게 메소나예요. 메소나. 예. 네. 네. 게 주고 랜드콘 음. 랜드코너 같이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는 미생물인데 엄청 좋은 미생물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일주일 간격으로 줘요. 아, 일주일 간격?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따로 비, 비료나 비뭐 이런 거, 여, 영양제 같은 거안 줘도 얘만으로도 이렇게 생, 생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흠신 주면 돼요. 흠뻑. 흠뻑. 반지로, 예, 네, 흠뻑. 원래 이 정도 키가 크면은 물줄때막잡빠지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잡빠지지 않더라고요. 지인 집이 이만큼 컸는, 이거보다 적은데도 물줄 때마다 넘어져서 묶었다고 뉘에도 <뉴에도> 금방 이온하네 예예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요 고온 성장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꽃추육묘하는 기간을 생각해보시면 겨울에 육묘를 해요 그래서 춥기 때문에 전열선도 깔고 이불도 덮어주고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가 자라는 그 시절이 아닌때 키우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도 너무 추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어, 육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추 육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추가 안정적으로 초세를 확보하면서 크기 위해서는 그 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좋은 뿌리가 만들어져서 어, 뿌리가 이 안에 돌기 시작하면은 을 양수분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육류 후반기 가면 또 비절현상, 비료가 부족하고 키우다 보면 은 안에는 물이 많고 바깥에 물이 마르고 수분 스트레스, 다 환경 스트레스인데 상당히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랜드콘으로 뿌리를 만들어주고 메소나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육류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튼튼하게 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주 잘 커서 어, 대성식품나무는 덩기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모종을 가지고 본포에 나가면 은 어, 어떤 어 농가들이 어, 키운 모종보다 더 좋은 상태가 돼가지고 어, 활짝도 빠르고 많은 걸또열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뭐 미생물과 미생물 추출물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해서 고통해보면 되는 거예요? 안닦가도 어, 뭐, 돼요? 뭐, 농가, 이게 지역마다 틀립니다 예. 툭신 담그는 데도 있고 이 정도만 해도 밑으로만 빨아들이게 하는 데도 있고 정식하면서 뿌리가 상하고 또새 뿌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뿌리를 만드는 데 랜드콘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그 뿌리 구조체를 만드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멀리 잔뿌리 미세모근까지 나와서 양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구조체 형태를 만들어주고 정식하면서 받는 각종 환경 스트레스를 그 메소나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침지 처리해서 정식하면 은 거의 뭐 완벽하게 정착을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Here we go.